그 아이가 누명을 쓴게 결국 끝내 밝혀지지 않는데 우리도 부모 처음 해보잖아요 그치? 아이 처음 키워보고 처음... 병원 내부 터지는 터진... 어,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. 지금 보니까 12살 때 버려지는 슬픔 15살 때 남겨지는 슬픔